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3월 8일 가격 지준으로 한번 만들어 왔고요 지금 기쁘게도 그래픽카드 가격이 품절난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몽땅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꽤큰폭으로 내렸어요 특히 3070T나 i 3080T i 같은 일부 제품은 출시가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한번 살짝 보죠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둔거는 전부 다 가격이 느린 제품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3050딱한 제품 빼고는 싹다올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자 이런 적은 처음인데요 음. 선택지는 세 가지로 이제 좁혀질 것 같습니다 살만한 가격인 것 같아요 출시가보다 살짝 비싸지만 저는 미리 사서 즐기겠습니다 어? 이거 저는 괜찮은 생각이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음 여기서 더 내릴 것 같긴 해요 더 내릴 것 같긴 한데 뭐 10에서 많이 내리면 20만원까지도 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내리는 가격에 비해서 걸리는 시간은 길어질 겁니다 기능값도 그렇잖아요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하죠 슬슬 내림세가 약간 둔화되는 느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뭐 미리 사고 한달 사용비 3만원 4만원 냈다 생각하고 어 2,3개월 혹은 4,5개월 일찍 쓰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 3월 말 혹은 4월 초까지 대충 눈치 보다가 내림세가 진짜 둔화된 거면 그냥 어 나는 한 6개월 7개월 전부터 서 4천 시리즈 신형 나올 때 구매할래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제 전부를 조금 더한 2, 3개월 길게 타게 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신형 제품 나온 달이 얼마 안 남게 돼요 뭐 9월 달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그 이후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생각에뭐 9월에서 11월 사이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년 전보 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에 생각해요 당장 쓰는 제품이 제가 사용하는데 충분히 불편함이 없다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택은 좀더 기다려서 바닥에 가까워져 오면 사겠다 이 바닥이 사람마다 기준점이 다를 거예요 저처럼 뭐 지금부터 이제 10에서 2 0만더 내리면 바닥이다 보신 분도 있고 초기 출시가까지 내려간다 라고 하신 분도 있을겁니다 어 초기 출시가 이하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그둘 중에 하나일텐데 이거는 진짜 눈치 싸우면 되겠죠 뭐 이거 잘 각재고 사는 것도 사실 어, 잘하실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1,2,3번 욕할 거 없이 어느 선택을 해도 괜찮은 시기가 왔다 라고 평가하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서 싸우지 마세요 저거 이제 본인 선택이에요 뭐 월 2,300 버는 성인이 사실 5만원 10만원에 손 벌벌 들지는 않잖아요 술 한두 잔덜 마시고 뭐 일찍 사는 사람도 욕하지 마시고요 너넌왜 비싸게 사냐 그러지 마시고 그거 괜히 배 아파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여튼 어, 여러분 선택에 따른 겁니다 전존부도 존중하고 존부할수 있죠 당장 안 필요하면 그리고 일찍 사시는 분도 어, 그분 생각에는 그 정도 비용은 감쌀때할수 있다 그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하셔서 사시는 거니까 존중을 합니다. 자 허소리고만 하고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하이엔드 라인업 보겠습니다. 6900XT부터 3080 10기가 사이까지가 확실히 4K도 그, 그, 사용할 수가 있는 하이엔드 제품인데요. QHD 상업으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여기 있는 제품들은 음... 가격 하락폭이 좀 커요. 일단 6900XT는 무려 30만원 가까이 내려갔고요. 3090은 더 많이 내려서 70만원 가까이 떨어졌어요 3080ti도 사실 이제는 슬슬 덜 내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40만원 가까이 내려갔고요 408012기가도 이거는 출시한지 얼마 안됐죠 얼마 안됐는데도 40만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6800xt는 한 30만원 떨어졌고요 그리 308010기가도 30만원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제품들 대부분, 한, 평균 30만원 정도 내렸다 봐야 돼요. 그 정도 내리는 바람에, 어, 6 9 0 0스 t 는 이제 출시가하고, 기까지 봐도 15만원, 20만원 차이 나고요. 3공9 0은 그래도 차이 좀 있습니다. 한, 한 50만원 차이 나요. 한 50만원 차이 나고, 네, 90은 아직도 사기 안 좋다 고 생각해요. 80ti 쯤 되면 이제 출시가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8012가는 출시가보다 내렸어. 이거는 얼마 전에 출시했거든요. 6800XT 같은 경우에는 살살 출시가 인접이 됐죠 완전 똑같진 않은데 얘도 한 10만원에서 20만원 내려면 출시가에요 그리고 308010기간은 아, 출시가랑 비교하면 좀 차이가 납니다 47만원이나 비싸니까요 근데 작년 7,8월 그럭저럭 살만한 가격일 때가 1 3 5 정도였으니까 그 가격에 근접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음, 살만한 가격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내린다고 하면 보통은 10에서 20만 정도가 더 내리고 멈출 거라고 봅니다. 어, 80을 제외하고는 80, 1 0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제품은 싹다 모다. 뭐 10에서 20만 내려도 출시가가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등급을 사신다 그러면 나는 지금도 사도 뭐 하락 폭이야 원래 비싼 제품이니까 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퍼센트에 따지면은 크게 손해를 안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성비 좋은 거는 6800 XT 아니면 3080 10GB 하더고요 근데 이두 제품은 지금 시, 예, 실제 구매 비용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럼 저 같으면 은3080 1 0 g 가 삽니다 왜 그러냐면요 둘이 성 차이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이건 뭐한 5% 차이 날까 말까인데 근데 3080 10GB가 월등히 법령적으로 쓰기 편하기 때문에요뭐 특별한 이슈도 없고요 그래서 우선 추천은 3080 1 0 g b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성비 생각한다면 6800 XT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 목록에는 없지만, 사실 6900XT도, 뭐, 가성비 비용이 제일 좋은 제품 치고는 괜찮은 편이라서살 만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3080 12기가도 3080 10기가보단 조금 더 나은 성능에, 이것도 얼마 차이 안 나긴 해요.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조금 더 나은 성능에, 뭐, 가성비가 거의 똑같으니까, 이거 가는 것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아, 여러분이 고민해보시고, 이제는, 음, 90 빼고는 솔직히 90 빼고는 여기 있는 애들은 그럭저럭 살만한 가격대 왔다 정도로 평가하고 넘어갈게요 앞으로 더 내릴 가격은 대략 10에서 20만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퍼포먼스 라인업 보겠습니다 퍼포먼스 라인업은 음. 얘들도 딱 보면 은좀 많이 내린 것만 긴 한데 비율적으로는 여기 위에 애들만큼 내렸지만 기본적으로 비용이 얘들보다 싸기 때문에 액수는 좀 적게 내렸습니다. 얼마 안됐는지 한번 보죠. 일단 6800같은 경우는 한 25만원 내렸고요. 3070Ti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정도 내렸습니다. 3070은 좀 많이 내렸어요. 20만원 이상 내렸습니다. 23만원 내렸고요. 그리고 3060Ti도 그럭저럭 좀 가격이 내렸어요. 그럭저럭 내려서 한 20만원 조금 안되게 내렸습니다. 16만원? 어그 정도 좀 내렸고. 6700 XT는 좀더 내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거랑 3 0 7 0이랑 사실 가격이 비슷한데 3 0 7 0 성능도 더 좋고 호환성도 더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3 0 7 0살 거니까요 6700 XT가 좀 애매하게 내렸고요 6600 XT는 원래 가성비 좋은 제품인데 거기서 또1 0만더 내렸어요 얘는 8 0만짜에서1 0만 내리는 게 나름 큰 폭이거든요 당연히 10% 넘어가잖아요 10만원이니까 뭐한 12, 13% 이상 내린 거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아, 6200XT부터 그냥 살만하고요. 얘는 앞으로 더 내려봤자 진짜 10만원이야. 얼마 안 내릴 거예요. 살만하고, 3 0 0 t i 도 살만합니다. 얘도 더 내려봤자 10만원 정도 아닐까 싶어요. 얘가, 출시가 봐 60만원, 55만원 할때 기억하신 분이 있긴 있을 텐데, 그까지는 좀 가기 어려워 보여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소자 가격이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이전 가격보다 10에서 15%는 비싼 게 정상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 환율 올라간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감안하면은, 얘는 앞으로 더 내려가도 한 10만원? 정도라고 예상하고요. 6700XT는 더큰 퍼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상0 공TI랑 성차이 얼마 안 나는데, 비용적으로는 지금 10만원 더 비싸죠. 이거는, 이거는 20만원 될 수도 있어. 15만원이나. 어, 3 0 70도, 이게, 작년, 7, 8월쯤에 재산 시기 때 93만원이었어요. 93만원인데, 지금, 한 10만원 낼 여유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아, 10만원이면은, 아, 나는 뭐, 3개월 일찍 사고, 그냥, 재밌게 즐기겠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달에 3만원씩 낸다 생각하고. 70ti는 이제, 70하고 가격이 한 7만원, 8만원 차이 나던데, 요것도 한번 볼만해요. 은 가성비는 거의 비용이 비슷합니다. 비용이 비슷한데, 근데 뭐, 워낙 액수가 다 근접해 있다 보니까 등수가 5등인거지 맞죠? 그래서 일단 녹색으로 찍어놓은거 순서대로 여러분이 좀더성능 높이고 싶으면 올라가면 될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얘네들도 사도 욕먹지 않을 정도의 가성비로온것 같습니다 사실 누가 욕하고 이런게 좀 웃기긴 해요 내가 당장 필요하고 여유가 좀 있으면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는 솔직히 저도 말릴 이유가 없는 가격까지 는온것 같아요 분명히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약간의 비용을 어, 시간을 산다는 개념으로 그런 개념으로 선어할 수도 있는 거죠.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추천 제품은 6600ST, 360TI, 3070 정도쯤 될것 같습니다. 자, 더 내려갈게요. 메인스트림 상위 라인업 2060 6GB부터 5700까지가 그 사이라고 보는데요. 6600이 또더 내렸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얼마 안 내렸습니다. 한 6만원 내렸는데요. 어 근데 얘가 60만원짜리니까 6만원 내려도 1 0예요 그리고 얘도 이제 슬슬 내리는 비용이 한계쯤 점왔습니다얘 앞으로 더내려도 7만원 정도 생각합니다. 7,8만원 더 내릴거에요. 그것도 몇개월에 걸쳐서 천천히요. 그리고 2 0 6권 같은 경우도 도저히 못살 가격인데 55만원 그리고 일부 제품이 보니까 카드 청구할인 먹이니까 52만원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이거 출시가 40만원이었기 때문에 슬슬 살만한 가격대가 왔죠. 그래서 이거 두개 제품 살만한 것 같습니다. 상공유권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출시가까지 오긴 하는데 워낙 처음에 가성비 안 좋게 왔기 때문에 이건 지금 75만원이라 도 사기 좀 애매합니다. 이거 지금 출시가가온 거예요. 원래 출시가가 이쯤 됐어요. 70 얼마였어요. 이건 좀 애매해 내 생각엔 이것도 건이한 7만원, 8만원 더 내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살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 네, 그래서 어, 대충 여기 추천 제품은 2060 아니면 6600 그러면 그거보다 좀더 좋은 쓰고 싶다 그러면 아예 6600 XT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메인스트림도 나름 살만한 제품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메인스트림 하이라인업과 엔트리 라인업을 또 합쳤는 라인업 볼게요 3050은 지금 이게 리뉴얼돼요 한번 한번 리뉴얼되면서 제품이 조금 바뀌게 될텐데 집셋이 그것 때문에 국내에 물량이 없습니다 덕분에 3 0 0 0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이번달 에 가격이 오른 제품입니다 그럼 살만할까요? 지금 애매하죠 이건 뭐 40만원 중반에 산다고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기엔 좀 애매해요 지금 53만 주고 살 바에는 2060 쓰는게 맞습니다 2060이 딱 봐도 성차이 제법 나죠 10% 이상 납니다 10% 이상 10% 이상 더 좋기 때문에 2060을 한 2, 3만더 주고 사는게 예, 현실적으로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1660 Ti, 169 슈퍼, 1660 시리즈 16 시리즈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얘는 거 사주면 안돼요. 사주지 마시고요. 얘네들은 30만원대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이걸뭐 50만원 주고 사. 아뭐 5,500은 이제 단종에 가깝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고 1650 슈퍼도 솔직히 50만원을 사면 은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는 느낌이고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 살게 없어. 그냥 6,500XT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밑에 라인업도 볼거 없습니다. 6,500XT 하나만 보십시오. 왜냐하면은, 어, 로우 엔드, 보시면은, 로우 엔드도 30만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 6,500XT도 30만원 정도거든요. 32만원이고, 얘들 35, 36, 29입니다. 몇만 차이 안 나요. 성차이 엄청 많이 나요. 얘는 63%인데, 얘네들, 35% 뭐, 4, 4%, 46%죠. 이거 백분율로 따주 싶으면은 30% 이상 정차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에 있는 라인업은 그냥 사면은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 2입니다 <웃음> 위에도 있었죠. 위에서 뭐 16시리즈 사면 이런 호구도 없다 그랬는데 밑에 16시리즈랑 10시리즈 사도 똑같은 느낌이 납니다. 진짜 살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화면 PC용으로밖에 못쓸 정도의 1030 같은 경우에도 아직 좀 비싼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도 여기까지는 그냥 사지 마시고요. 화면 PC가 필요하면은 APU 쓰십시오. CPU에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애들요. 그리고 게이밍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시작 지점이 6500XT부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이번 달에 어떤 제품을 살 만한지 한번 꼽아드렸는데요. 아, 진짜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픽 카드 가격이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건요. 저는 판매자 입장이기 때문에 쥐고 있던 재고를 조금 선을 보긴 했습니다. 근데, 손에 봐도 기분 좋아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컴퓨터 살만한 시기에 가까워진다는 거니까요. 분명히 더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사기 에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음, 이제는 어느 정도 내림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으니까 여유 아, 좀 있으신 분들은 어, 사셔도 괜찮은 시기가 왔다라고 총 평가를 하고 오늘 연설을 마치고 싶습니다. 아 참. 혹시나 얘기하는데 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전마도 판매자니까 맨날 사라 그러더라 이러면은 내가 짜증나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 6개월 동안 사기 안 좋은 시기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아, 최근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언제쯤이냐면 대충 10, 10월 달부터 사기 안 좋은 시기라고 쭉 얘기하다가 이제 작년 7,8월 그나마 좀 쌌던 고시기 그 가격까지 내려왔으니까 사기 좋아졌다고 얘기한 겁니다 저는 원래 한정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한정 판매 이부터 주문 마감됐어요. 그뭐 여러분한테 더 팔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같은 소비자 입장으로 생각해서 내가 산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거 한번 고민해보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니까요. 어, 너무 앞을 달지 마세요. 딱보딱 딱 보고 좀 이상하게 정치질 을 하시는 분 가끔 있던데 저 보통 자릅니다 <웃음> 아니 나는. 솔직히 공익점 목적으로 영상 찍었다 생각하는데 꼬르마기 보신 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럼 마음이 아파 아 여튼 <웃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절대 제가 뭐더 팔려고 떠드는 거 아니니까 아까 얘기했던 선택지 1, 2, 3번 뭐더 전부 하거나 신형보거나 아니면 지금 약간 비용 소비하고 쓰겠다 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주관에 맞춰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이지 결정까지 제가 대신 해드린 건 아니거든요. 진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이 바이